아니 그리고 난 여기 이거를 이거를 응, 나... 헤드샷 <웃음> 사람 처음 봤어요. 뭐 와서 나서도 있는데요? 아니 이거 갑자기 급정거에서 팍 박으면 다 날아가면서 이거 튀어요. 저 원래 급정거를 잘안 안전 운전하는. 누가 스타일. 박으면 누가 박으면 어쩔 수 없죠 운명인 거지. <웃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차량 처리 전문가 이대리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자, 이 프로그램은 뭐냐? 우리가 궁금한 사람의 차, 무슨 차를 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차의 선택 이유는 뭔지, 그 사람 차에는 무 특별한 것이 있는지를 샅샅이 파헤쳐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짜잔! 아니 선생님 남의 차를 그렇게 치시면 어떻게요? 이게 내 거지 뭐. <웃음> 그건 맞긴 하죠. 자, 우리 리플 SM 박주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감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왜 이게 또 제가 첫 번째가 됐는지. 기분 이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추워요. 안에서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 안안 너무 추워. 나진짜로 나. 진짜로 아니, <웃음> 왜, 왜 맨발로, 맨다리로 왔어요? 아, 요즘 밖에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대박 사건. 자, 아, 차량 앞으로 가볼까요? 자, 이거는 주현 씨의 에마고요. 오. 에마의 닉네임이 있어요? 주봉봉. 주봉봉. 우리 주봉봉입니다. 우리 주봉봉은 도요타의 라도포고요라도포 하이브리드를 맞아. 타고 있는데 언제 구매하셨죠? 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 2019년 말? 어, 아닌데 말은 아니었는데. 뭐야, 2년 넘었는 거 아니야? 2년도 없나? <웃음> 그랬나 봐요. 네, 2년 넘었고 이게 한 19년씩 라부포인가 봐요. 이차량을구매하게된 계기가 있을까요? 음, 이건 이제 아버지가 사주신 차고요. 네. 아까 아빠가 원래는 팰리세이드를 사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그게 엄청 핫했잖아요. 네. 그거를 살려면 한 2개월 걸려서 그 다음 년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빠 그걸 계약까지 했다가 그냥 취소하고 이 차를 바로 샀어요. 근데 이 차를 산 이유가 그때 연비가 굉장히 좋았고 그 당시에 이 차가 제일 안전한 차였어요. 한번 봅시다. 이 차의 특징을 말해주세요. 가장 큰 특징은 하이브리드라는 거고요. 그래서 연비가 엄청 좋아요. 지금 연비 한17 정도 나옵니다. 아 대박 사건. 음, 이게 제가 요즘 장거리를 안 해서 17인데 대구 왔다 갔다 하던 장거리 하던 시절에 18 나왔어요. 대박 사건. 이리 차가 엄청 귀엽고 귀여워요. 차가 주인은 닮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엄청 귀엽게 지가 생겼어요. 지 같은 걸, 걸 사요 다. 지 같지 않나요? 아 근데 다들 처음 제가 여기서 내리면 놀래요. 아그 그쵸. 그럴만 해요. 어, 저제차안 갔다고. <웃음> 뭐 옆을 보시면 그냥 차 SUV 형태고요. 디문이 커요. 아 근데 진짜 안에까지 혹시 봐요? 네 자, 그냥 대충 밖에 보면 아우퍼는 네. 딱 밖에서 보면 대놓고 아우퍼예요 맞아 일본차들이 딱 대놓고 일본차 봤거든요 하이브리드는 파랗잖아요 이 귀여움 맞아 파란색이 코인트. 귀여워 파란색 네. 아닌 건 별로 안 귀여워요 새차는 네. 진짜 오래됐나봐요 세차안하지좀 됐어요 그리고 멀리 갔다 와가지고 아하 집에 가는 리뷰는 끝이고요 네다 아시죠? 다 아시죠? 자 그러면은 트렁크부터 열어볼까? 아하하 <웃음> 아 근데 제가 진짜 많이 치웠어요 아 그래요? 제가 치울, 치울 시간이 아예 없었어요 대학사건! 자 그러면 은트렁크열 해보도록 합시다 아 왜요? 아, 아 오세요 <웃음> <야! 웃음> 아난 단점인게 너무 느리게 열립이 주현의 차탈 때마다 너무 느리게 열려 왜 앉아요? 자주연씨의 차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귀여운 아, 네. 저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제 차의 그 제일 큰 특징은 신발장이에요. 걸어다니는 아, 신발장 그런 느낌. 앞에도 신발 New 한 3개. 뉴베이, 블레이저, 나이키. 이상한 구두. <웃음> 뭐야? 앞에도 신발 한세개 더. 킹크대 할까도. 신발. 너디 <웃음> 이 신발. 어뭐 아, 신발이 왜 이렇게 많아? 옷도 많이 있어요. 아, 아우터. 추울 때 입으려고. 세차 용품도 아, 세차 있어요. 용품. 세차를 안 하는데 용품이 왜 있어요? 나 세차 잘해. 아 그래요? 기타가 있어요. 아 기타 맞아요. 이건 뭐예요? 그거 스카이다이빙 했다고 인증. 얘 차에 던져놓은거 대박 대박사건 재밌었지? 응어내 생일에 갔다왔네? 맞아 어? 어? 아, 8월 22일이야 아니야 너 생일 음력, 아니야 음력 음력 아 음력 이건 근데 뭐예요? 근데 제이 생일이었어 이거 이동식 그거 테이블이야 아 차박을 좀 하세요? 차박은 아니고 이제 바다 같은데 갔을 때 바다에서 쓴다고 아 이런 것도 있고 우산도 있고 캠핑 매트도 있어요 네, 그것도 바다에서 젖자리 대신 쓰는 거 여기 누워달라고? 응. 아니 여기선 안 누워 이게 원래 차복 많이 하잖아요 남한 아, 번도 안 해봤어 아 그래요? 응. 다음 친구 없어요? 자 트렁크가 잘 봤고요 그리고 뒷, 뒷자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 녀석이 있네요 아, 모자 몇개 넣어놨어요 아니 나 이렇게 보고 한 사람 처음 봐 진짜? 왜? 아니 전나 사람 같잖아 귀엽잖아 그렇게 걸어놓으면 아 너무 웃긴데? <웃음> 밑에는 뭐, 어딨어? 없어, 없어. 아, 근데 타이어가 있네? 응. 펜포를 타이어가 있다, 야. 요즘 하나 옷은 하나. 다 뺏어 하나. 나오거든. 어. 이거 누르면 돼, 요 너무 의리지 않아요? 그, 좀, 천천히 사세요, 인생을. <웃음> 자, 그럼 이제 뒷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웃음> 아니, 여기가 진짜 엑스던트인데. <웃음> 자, 여기도 신발이 있어요. 여기도 한 3개인가 있을텐데. 뭐, 뭐에 있는 거야? 이거 제 LG 트윈스 그인형이야귀 근데 친구들 잘때배고 자라고 넣어놨어요 과자야. <웃음> <웃음> 너 과자야 해 밥을 안 먹어야지 장 떨어질 때 먹는 과자 이거는 새로 나왔길래 궁금해서 사봤어 새우마요맛? 신기하지? 응 어. 이건 넣어놔 인형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귀엽지? 이것도 넣어놨어. 자기 같죠, 진짜? 이것도... 차를 보면 성격이 나와요. 배고자 나. 어, 응. 너무 귀여운 성격, 주주. 저 이제 제 차에 누구 타면 그냥 재우거든요. 옷도 괜히... 있어요. 이거 지난주에 촬영했던 그 옷이야. 아, 너무 대충 던지신 거 아니에요? 그지 아, 뭐야? <웃음> 또 신발. 아 신발이 몇 개야, 여기? <웃음> 신발 장사하세요? 아니, 또 신발 여기도 아, 있어. 아, 있었네. 몰랐어. 아니, 지가 몰라요. 아, 야 신발 장사하시네요? 그러게요. 아, 뒷자리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거 돼 있어서? 앞으로 좀 해봐요. 아이 신발. 아, 아, 발 <웃음> 자, 뒷자리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타보십시오. 음, 그래도 이차 사이즈가 작지가 않아요. 한 4,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뒷자리가 나, 넓네요. 되게 편안합니다, 거기도. 그러게. 애들 이 되게 잘 다해요, 주차 타면. 그러게, 괜찮네요. 네, 그래서 대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웃음> 보통 4명 타잖아요? 2명 2개 있고 여기 목베이 하나 더 있잖아요. <웃음> 셋이 다 자요. 대박. 어. 응? <웃음> 아, 이게 조절이 안 되네, 위아래가. 안 돼? 되지 않아? 안 되는데? 될 텐데. 근데 뒷자 자체는 넓다. <웃음> 덧피스, 아니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다 쓰레기가 있는데? 있는지도 몰랐네. 이거 뭐야? 이거 목베개다. 이거 되게 심박한 팀이에요. 이거 플라잉 파일 걸수 있는데 이거 봐. 안 오, 돼. 어 대박 대박이지. 너무 귀엽지 이거. 반대로 한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안녕하요 그냥... <웃음> <웃음> 너무 귀엽지 이거. 대박. 내 가방. 저, 자, 자, 자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가방이죠? <웃음> 자 한번 타보세요. 저기 저기 네, 네. 저기.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타셨는데요 네 운전석에 이런 게 있네요 아 이거 근데 부숴었어요 이거 좀 위험해요 근데 이거 진짜요? 왜요? 이거 사고가 났어. 응. 근데 에어백이 터졌어. 응. 그럼 이... 이거 탕 걸리겠지. 응, 응. 날아가겠지. 뚝뚝뚝하고 탕, 탕, 탕, 탕, 탕, 탕, 탕 치겠지. 응.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네. 이거 짱 편한데. 이거, 이거, 이거 떼는 주세요 요즘. 아 비용해가지고. 진짜? 네. 이제 뗄까? 안 그래도 부서져서 새로 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거 떼세요. 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이언이 있어요. 그 방향제예요. 너무 귀여워. 제 차는 냄새가 되게 좋아요. 그래요? 다들 타면 냄새 타고 그래요. 뭐예요? 그거 케이스 산 거. 아 케이스 산거 대박 그리고 여기 다 마스크 이건 뭐야? 저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사실 수트 공기청정기가 별 의미가 없어요 알죠? 아니요 의미 있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고장 났을 때 제가 비염이 심해가지고 엄청 답답했는데 틀면 좀 괜찮아졌어요 그건 그냥 필터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게 더 효, 효과적이라고 다 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작동산이가 많아요? 이거 뭐야? 이거 한 번도 쓰지 않은 몬스터리 뭐야 이거? 뭔튜털리 아빠가 넣어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런 걸 들으시나봐요. 아빠가 넣어놨어요. <웃음> 아 아빠가 넣어놨어요. 이거 <웃음> 제게 아니고 아빠 건데요. 대박 사건. 악동뮤지션 이것도 있네? 어? 아니 여기 CD가 들어가요? 안 들어갈 텐데 들어가요? 아니 CD가 뭐야? 있어요? CD가 들어가요? CD가 들어가요? 악동뮤지션이면 동생 짓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동생이 악동뮤지션 편이거든요. 그리고 차량을 보시면 시동 걸어놓은 거죠? 응. 음. 엄청 조용하지. 하이브리드라서 전기만 되기 때문에 좋고 뭐 장단점 없어요 여기. 장단점 일단 엄청 조용하다는 거가 있고 그런 썰이 있었어요. 대리운전 아저씨를 불렀는데 제 옆에 자고 있었거든요. 네. 아저씨가 소리가 안 나서 시동 건거 맞냐고 맨날 확인해요. 걸린 <웃음> 거 맞죠? 이러면서 자주 확인하고요. 장점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응그리 아시는 이거 다 되고요 그 크루저 모드랑 되는 거다 되고 크루, 스마트 크루저예요 그냥 크루저예요 네. 스마트일까? 그리고 이거 모드 조절되는 거 에코 다 되지 뭐 응. 음, 이 모드. 정지 모드 그리고 저제차 오디오가 되게 좋아요 음, 시스템 같은 거 있어요? 그냥 오디오 들어 품질이 좋다고 아 이거 내비게이션 좋아요? 일본 차인데? 어, 괜찮은 차인데? 여기 뭐 있어? 어? 어 그런 또 생각 못했네 물티슈 약 <웃음> 약은 피, 필수거든요. 타이리쿨, 쿠션, 향수 향수 하나 더 있어요. 선크림! 선크림! 니콜라! 다 먹었니, 콜라? 어, 다 먹었네. 다 먹었어요. 이거 대박. 그 끈적이는 거라서 붙어있어서 그래요. 대박! 한번 보실래요? 올리네. 아니 붙어있어가지 어, 맞아. 얼마나 안 꺼냈으면. 이거 장거리 갈때 이제 먹잖아. 그거 <웃음> 콜라겐 젤리. 방향 여기 꽂는 거, 이거. 이런 거안 버려요? 안쓴 건데 이건 아직. 아, 그래요? 새 거라서 여기 있는 거 아, 대박. 아니, 그리고 난 여기 이거를 <웃음> 이거리 헐렀스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이거 이 실한가? <웃음> 왜?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급전거면 안 날아가요, 이거? 어? 안 날아가요. 되게 안전해요. 아 여기 뭐나사도 뭐 있는데요? 그거 이거 부러진 거예요, 넣어놨어요. 아니, 이거 갑자기 급전거에서 팍 박으면 다 날아가면서 이거 튀어요. 아저 원래 급전거를 잘안해 안전운전하는 아니, 누가 스타일이야. 박으면? 누가 박으면 어쩔 수 없죠, 운명인 거지. I'm <laughs> sorry. 와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주차도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에요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썬 루프가 작다. 맞아요. 조금 작다. 근데 이정도는 뭐 개방감 충분하죠.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다 보니까 응. 일단 주차비 50% 할인되죠. 맞아요. 좋죠? 굉장히 좋아요. 공영 주차장 여기 한강 공원도 되고 공영 주차장은 다 50% 할인이 됩니다 주차가. 근데 주차비가 별로 안 아까워요. 그리고 구매하자마자 불도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슬펐지 않으세요? 많이 슬펐어요. 되게 오해 많이 받았어요. 저는 <웃음> <웃음> 불면도 일어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가지고 샀는데 바로 그게 터져서 어디 가면 좀 눈치 보였어요 음. 내차 이거다 말도 잘 못하고 <웃음> 혹시 유튜브에서 내차 로고 나가면 애들이 댓글에 달까봐 <웃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슬픕니다 굉장히 예. 음, 슬펐어요 근데 전 아쉬운 거는 통풍 시트가 없네? 응 음, 따뜻한 거 있는데 통풍이 없어 맞아요 아까 음. 아쉽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엔진은 없어도 통풍 시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뭔지 알죠? 맞아요 그런가봐요 카플레이 돼요? 그게 뭐야? 애플카플레이 폰 끼우면 여기 뜨는 거안 돼요? 안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사실 그런 기능을 잘안 써요 그 그러니까 차에 있는 기능을 100% 쓰지 못해요 대박 자 이렇게 주윤씨 차에 있는 곳곳들을 다 알아봤고 한번운전 해봅시다 아, 주윤씨 운전 실력이랑 차가 어떤가? 운전 잘하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사세요 타세요 <웃음> 레전드임 일로 타 좋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블러지없다운거 뭐야? 응? 없다는 뒤에 살짝 올리는 거아 뒷바퀴? 아니 아니 이거 어 뭐야? 여기 이렇게 열려 <웃음> 대박 바람 만 들어오게 자 이거 썬루프가 열고 닫는 게 있잖아요 얘는 보시면 뒤를 올릴 수 있어요 바람 만 들어오게 음. 또 이거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몰랐어요 제차 좋았네요 그러게 한번 한 바퀴 돌아 봅시다 네 어디로 갈까요? 그냥 진짜 한 바퀴 돌아요 주연이가 그래도 운전을 좀 많이 했어요. 맞아요. 차량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출퇴근도 막 차로 하기 때문에 축차 실력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베스트 드라이벌. 짱 잘하죠. 사고 한적 없죠? 응. 다행입니다. 2차 사고는 진짜 없어. 차가 진짜 조용해요? 엄청 조용하죠. 그래서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앞에 사람이 있고 제 골목이잖아요. 아뭐따라지 소리가 안 나서 안 비켜요. 아. <웃음> 그래서 제가 저저 저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잘못 한단 말이에요. 음. 콩콩 그래서 맨날 콩콩 이렇게 <웃음> 그러면느 중요하죠. 비켜주더라도. 중요하죠. 어. 그리고 이거를 달아 놨네요. 응? 그거 엄마 아빠가 부적이라고 달아놨어요 아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전 이것도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달아놓는 거 네. 사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시야를 가려요 또? 얘는 별로 안 가려요 얘는 좀덜 가리는 편이네 원래 얘를 달아놨었거든? 근데 걔는 가리더라 어, 시야를 가리는 거는 좀안 안 좋습니다 차 음. 좋네 괜찮지 음. 운전하기 되게 편해요 아니 보시면 배터리가 몇 프로인지 다 보이네? 맞아 이거 되게 기... 보고 다니면 이렇게 재밌다 음, 이렇게 하다가 모르겠다. 일부러 이렇게 놓으면 배터리 써지는 거 보려고 가끔 이렇게 놔요 배터리가 뭐 충전다 어, <웃음> 기분 이 기분 좋음이하이브드 차들이 좋아요 재밌고 음. 재밌어요. 좀 미래 생각하는 거 같고. 맞지 맞지. 이거 살때만 해도 응. 세금 막 엄청 깎아주고 이랬는데 지금 걸? 보조금이 100만원도 안 나와. 세금 응? 깎아주는 게. 어. 그 당시엔 되게 많이 할인해줬었던 걸 맞아. 이제 하이브레드가 진짜 많이 비싸, 비싸졌어. 네가 승자임나잘 샀지. 맞아. 아니 후방 카메라도 사실 구린데? 진짜? 아니야 아니, 수방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1990년대 글씨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웃음> 아니 글씨가 레졌는데요아 이거 노래방 글씨잖아요. 안전을 위해 차량 주변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웃음> <직접. 웃음> 진짜 싫어합니까? 너무 신기하네. 이렇게 라이언 진짜 옛날 일본 일본 감성 맞죠? 맞아. 진짜 일본 감성이다. 응. 일본 차에는 일본 감성이 나와요. 그러면은 주현 씨, 응. 이쪽 봐야죠. 주현씨이 네. 차의 단점은 뭡니까? 없어요? 어, 아니 근데 진짜 저 불편한 게 없어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단점이 없는데? 저도 이차 타면서 저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음. 내가 만약에 2019년에 약 4,500만 원 정도 있었다. 어. 그러면 은 진짜로 SUV를 타고 싶고 하이브리드를 타고 싶으면 은이차 말고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맞지?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음. 지금 이미 5만 킬로 탔는데 5만 킬로 뽕을 뽑으신 거예요, 하이브리드 정도면. 완전 잘 탔지. 네, 당시만 해도 세금도 싸고 음. 할인도 계속 받고, 연비 좋으니까. 딱 주현이가 실속파네요실속파 하이브리드라서 상대 제일 컸어요. 역시 제일 좋은 차는 내차고요 자신이 만족하면 된다. 응. 네, 맨날만 사면구던 씨. 구던이는 <웃음> <웃음> 사지? <웃음> <웃음> 맞지 그런 얘기하지. 이 차를 지금 딱 보면 그 돈씨가 맞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산지 됐으니까. 어 왜냐면 어. 지금 이 4천만 원이면은. 좋은 거 많으니까. 아니 한국 차도 막, 많으니까 음, 하이브리드. 사실 이 당시에는 그 돈씨 할수없었어그 당시에는 이차 샀다고 그러면 그 돈씨 안 나오죠. 맞아 어. 나올 수가 없었어. 한 돈만 좋은 선택이었다 생각해. 음. 조금 바꾸셔야죠. 자. 차를요? 어 바꿀 생각 없는데. 차 바꾸기 권장 <웃음> 자 바꾸기 건장 프로젝트. 차이 사진. 사는... 촬영하려고 이제 바꾸라 그러는거지. 진짜, 진짜 아유, 촬영하려고 이사하라 그러더니 이번엔 차를 바꾸래. <웃음> 어때요? 기니이 진짜 좋아 어, 진짜 좋은 잠깐 배려볼까요? 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이 대리 대리가 라브 포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왜요? <웃음> 제차 안에 신발들이 다 까발려져서. 네. <웃음> 사람을 보면 이 주인의 행동 거짐과 마음가짐이 보이잖아요. 응. 네, 주현이는 발이 많네요. <웃음> 발이 많발이 많아요 발이 <웃음> 그리고 이 차를 타면서 오전만쯤에몇 점? 4.9 어 거의 만점이다. 네. 0.2는 왜? 여름에 살짝 땀 터서. 아통풍 <웃음> 시트.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주현 씨의 드림카가 있다면? 드림카야 뭐딱 없는데 그나마 지프? 아 지프 이제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더라고. 지프 중에서 체로키는 아니고 그거 랭글러. 맞아 랭글러. 어. 지프하면 랭글러밖에 생각 안 와. 막체로키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웃음> 그런 거 타고 싶은 이유 이 뭐냐면 멋있지? 그 내릴 때 내리고 탈때 편해요. 아 높아서? 응. 그말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냥 멋있잖아요. 야, 맞아요. 저도 멋있어요. <웃음> 자 그럼 오늘 이대리 애들이 이대리, 이대리 대리 대리 <웃음> 대리앗기을 좋아하는 이대리 대리의 차량 탐방은 여기까지 하러 왔습니다. 자 주인아 차량 대여줘 해 고맙고 다음에 응. 다른 차 사서 또또 짓자. <웃음> <웃음> 내 모든 걸털작정일구나 당연하죠. <웃음> 자 안녕하세요. 안녕. 많이 <웃음> 만나요. 이 편은 누구야? 안 가르쳐줘. 너야? 나일 아, 수도 있고 음. 안녕 안녕 티를 웬만히 입고 저렇킹했다고요 팬티도 벗고 변기통 위에 술을 춰어요 결혼할 거야 허어, 누구랑? 저 레전드 사막이었어 <웃음> <야>. <웃음> 혹시 이런 자세도 가끔 취했어요? 네 맞아 와 <웃음> <웃음>